불닭볶음면 엄청난 인기를 끈다고 합니다 보기보다 맵다고 그렇게 난리던데 아니 이게 뭐가 맵다고? 야 그래서 오늘은 이 불닭볶음면 분홍색을 조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조지로 가겠습니다 불닭볶음면 내가 바로 조져버리겠어 난 바로 조져 버리겠습니다. 시간 없으니까. 그냥 뭐 실전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건 뭐 그냥 가볍게 신난다 신난다 신난다. 의 본질을 내구나네 누군지 아니. 넨 만만하니 냄만만하게 보자라. 북강아 만티. 어 맛있네. 이게 맵냐? 이게 매워? 니 누우니? 니누이니 아. 짠짤하네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안 매운데 왜 이렇게 콧물이 나가지 불닭볶음면인데, 까르보나라 그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렇게 맵지도 않고, 아우 콧물이 나지? 아, 왜 땀이 나지? 거의 이거는 이제 비빔면, 비빔면급. 이거 비빔면인데? 이거 좀 드실래요? 아 드시고 싶다고? 너무 맛있게 먹는다고요? 좀 드려야겠다 자 여기 접시에다가 아,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레스토랑에서 그 스파게티를 먹는 듯한 그런 맛입니다 마치 유명한 셰프가 아, 맛있어 해준 듯한 자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? 음. 아 불닭볶음면 분홍색 별거 아니네 여러분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. 그럼, 아 먹어.